안녕하세요. 사바 브로드캐스팅 스타렉트 쇼입니다 이거는 말이죠. 음, 사바 브로드캐스팅 미국의 조지어프 부시 프레젠트 왕구인이신 도라 베인 치 부시 터스트레이 사바 오바마 습니레이든 오늘의 칼라미터 시 라는 말이죠. 미국 애플사의 위대한 창업주, 스티브 잡슨, 영웅을 찾으러 왔 거대한 뷰, 브로크 솔로몰블, 스티브 잡슨, 새로운 모델, 거대한 페이세를강조했습니다 방송을 하기 전에 말이죠. 제요 스타라이터 전 본인이 어제 사바 브 브로드캐스팅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깍두기에 대해서 깍두기 말이죠. 깍두기 보면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에게 깍두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사바업드 캐스팅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말이죠. 중요한 컨설턴트를 말이죠. 사바업드 캐스팅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컨설턴트 그냥 드리겠습니다 요즘 말이죠 음, 취업하시고 또 해직당하시고 하시는 거거든요 범인 계시더라도 어, 사과방송을 시청해보시는거죠 것이 걱정이 없을거죠 그게 끊는거죠 제가 음, 오늘 3시간이 로지 제가 만들었네요. 음, 깍두기. 깍두 이렇게 만들었요 이렇게 만들었고요참 내실. 체력시장. 참내실 철구청 이게 제가 잘 먹었어요. 맛있대요. 이번 다음에 이거 용기를 버릴까 하다가 이제 재활용을 한번 해보자. 응. 재활용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남겨놨었어요. 남겨놨는데 사용하지 않게 보기 때 생리베리로 남겨놨는데요. 제가 아주 남긴 피클이됐습니다 굉장히, 마트에서, 귀여운 거는 거죠. 시장에서 귀여운 거 인창가게에서 귀여운 거 쳐는 거죠. 깔끔하고, 정갈하고, 그런 것 같긴 한데, 그습니다이래어 좋습니다. 제가 오늘 말이죠. 음, 3시간에 걸쳐서 깍두기, 그 양념 피클을 만들었는데 오늘 3시간에 걸쳐서는 없어요. 김장 제거도 좀완했습니다김승이 피어 레시피를 조심으로 제가 따라서 좀 벤치마킹을 했어요. 사이다를 중심으로 해 그리고 설탕을 전 소금과 간장과 간을 맞췄습니다. 저는 말이죠. 그렇지 멸치 액젓 같은 거 있죠. 멸치 액젓입니다. 액젓은 액젓입니다. 왜냐하면요, 살 수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에서 액젓을 넣지 않았고요. 음, 액젓을 넣지 않은 이유가 또한 가지가 있어요. 때들은 먹겠습니다 불교에 서는 것이죠. 불교의 상생의 성리와 눈의 위치할 정도는 있어가지고 제가 열채 액젓이 있는 것들이. 먹지 않는데요 예전에 말이죠 사바 브루캐스턴에서도 방송했었을때문에 참고 70행 갈때 방송했었을때문에 회수하게 된거죠 그래서 규교의 상생의 상례와 눈에 이혀스었을때문말씀드렸는데 엄청난 고기들이 말이죠 우리때를 한번을 잡으면서 여기는 이 근무 제공을 하는 거이안들어지치는 말이죠. 이 근무하신 직무의 기운이 말이죠. 전해질 때문에다 한글 한글에서 눈에 수 있어요. 저와 같이 초신경술를건니들과한 번은 풀수 있고 이렇게 진사로 는 그렇게 되면요. 언젠가는 말이죠. 지무심을기르는거죠 어떠한 사고를 불러, 효통적으로 가진 거죠. 효통적으로 가진 거죠. 사 재난, 재해에서. 그래서 말이죠. 불교에서의 공능과 경쟁에서 말이죠. 그런 생생의 성들이요 또다시 진이 돼요. 깨달음이 있는 스타일 없어 본인이 말이 음, 그부분는그걸진무시 알기 때문입니다. 에 하지만 네, 살생을 하지 않고 고기가 생산물을 주로 붙는데초반에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고객님, 죄송습니다 다른, 뭐, 콩이나, 뭐, 음, 섭취해서, 단백질, 고추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게 행동인 것 같아요. 그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품도 말이죠. 약품도 있죠. 뭐, 뭐 생선을 공주해가지고 어쩌고 이렇게 만든 약품도 있습니다. 그런 약품도 있죠. 음, 굉장히 강한 지무 심의 기원을 이렇게 세웠어요. 한 번에 잡아서 고기를 잡아서 몸을 음, 뭉충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는 우리가 그런 그대 증오심이 한 번에 합쳐진 것이죠. 거대한 거대 음, 무 여러분들께서 제렇게 해서 제가 완성 된떡볶기는무 간장으로 소금으로 설탕 한 장을 좀더올렸습니 그리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런. 그다시면 돼요. 다시. 봉지가 말이죠. 봉지가 얘기좋습니다 김장용 봉지 있죠? 김장용 봉지를 두 겹에서, 두 겹으로 크게 해서 들어서, 어, 여기 안에서 직접 담궈도 좋습니다. 그러면 비빌 때도 있죠? 좋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완전히 잘 잡혀요. 그리고. 이게 이게 하나 남았습니다. 이게 하나 남았는데요. 냉장고가 크지 않아서 안고 시간 내서 또 이게 다 먹으면 뭐 만들어서 뭘하는 거요. 아무튼 뭐어 만약에 이 식품 어, 회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두 개를 가져오면 하나는, 응, 음, 없는 것입니시 수익이라는 것이 좋지어요 그래서 말이죠. 어, 청매실 고추장 있죠? 청매실 고추장 되게 맛있더라고요. 청매 고추장. 그래서 먹어서 치식을 했어요. 치식했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고추 고르도 맛있고. 사이다 간을 때 이렇게 굉0히맛있요 간이 잘 배워가지고 그 내일 정도면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열 개로 만든 깍두기 맛이죠. 이만큼. 으면무지 내고. 정가는 말이죠. 정가는, 정가는 3만원 대다, 3만원. 정가는 3만원이죠. 정성은 100만원. 어제 재료를 좀 사고, 내가 네. 부족거좀 사가지고 와서 3시간 버텼습니다. 정성은 100만원이죠.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이걸 계단으로 판다, 그러면은, 얼큰한 낮아지겠죠. 그리고 이것을 수작을했으니까 판매를 한다고 한다면 5만원에서 6만원, 7만원 정도 될까요? 7, 10만원 공장에서 창업을 해서 1어 0이 제작해서 판매를 한다고 한다면 좀더 써지겠죠. 왜냐하마 좋은 재료들을 직접 수입해서 내상으로 맛있게 최고로만 만드는 거죠. 최고의 파, 최고의 고춧가루, 최고의 소금, 음 최고의 간장 이런 거 최고의 무 같은 거 이런 거다 최고의 망명은 나무역 왜 생각하시죠? 요즘 실험란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사람 왜 생각하시죠? 세무자야 정보를 아, 무자의정가해 세무자의 세무자에정 여러분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세무자에정 사업자 등록, 등록증을 식품사업자 등록증 등록증이고요 판매소에서. 그리고 말이죠. 음, 식품 사업이니까요. 식품 판매사업이 식품 가공 판매사업이 보건소. 보건소에서 위생 보건증이세요. 위생 보건증. 위생적으로. 그 거북이 할수 있죠. 거북이 하시는데, 위생에 그렇게 빠져. 거북수없요 감염병이, 감염병이, 감염병그니그생에천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음, 포장 용기와, 사업자 등록증, 포장용기 같은 것은 아니에요. 시어 이런 것을 구입해 온 것이죠. 이런 것 구입해 온 이대용 이대용 아, 전무적으로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시간이 좋죠. 세대이 이런 것을 음, 구입해보 그리고 음, 압축기 압축기로 포장 압축할수 있는 그런을해하시고 중 요한 게 사업자 등록 증과 식품 용 기에다가 혹시 어, 라벨이 중요 해요 사업자 등록 증을 적고 식품 하 공재로 성분,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 회사, 회사 주소, 회사 전화번호, 참고한 식품 라벨을 붙이 는거 죠？요즘 같이 인쇄 를해 주는 거예요. 좀 깔끔하게 면 그러면 음, 정성스럽게 깍두기를 담고 정성스럽게 인쇄를 한 용기에다가 포장을 잘 해서 압축기로 찍어서 그리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방고가 강도.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유튜브 아시는 유튜버들 이많이많으신 많이 거예요. SNS 환불을 많이 할수 있죠. 그냥 찍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 SNS 환불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조금씩 조금씩 더 변하는 거예요. 그려고좀더 변하는 거 좋은 성동을할수 있을거죠. 그리고 이러한 뭐 깍두리 맛이 나있죠. 코리아의 깍두리 맛이 나있죠. 전세계로 12개가 있죠. 플로리가. 이러한 팔로우요 미국같은 선진국같은데 있죠. 별로 없으죠. 현장을 음. 두피해서 현장도 크게 할 필요 없어요. 집단하기해서만 음, 이렇게. 솔로로 개척해주요마트 같은 면 시정을 해야 되고. 배송을 배송할 때 무엇이 필요하어요니데쪽이죠요파츠 네. 음, 파츠 같은 경우는 식품사고는 냉장 파츠였죠. 냉장 파차 냉장 파츠. 냉장 파츠. 냉장 파츠. 는장 일단 우편, 우편, 하편 우편, 우편, 우편, 우편, 우편, 차편우서 우편, 우 그래서 음, 냉장 우차 우편, 으편화편 우편, 우편, 우편, 우편, 우편, 1편 우편, 우면 좋습니다. 우편, 우편, 우편, 우편, 우편, 우편, 우편, 우편, 우편, 우편, 우편, 우는다 요즘은 있어야 돼요. 형님은 있어야 돼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광고하고 빠른정보고하고빠르요 광고하고 빠광고 빠른 광고는 아까 말씀요하지 광고는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유니다 유튜브, 그리고 말씀해주세요. 음, 전체적으 네,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음, 지역, 지역의 브랜드보다는 전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겠죠? 그게 뭐, 중요하시겠네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조금, 맛이 다시 제가 이제 보습니다 1년 정도 되시면, 여는 깍두기의 생이 그렇게 사업을 어떻게 해왔 깍두기가 이제, 정말, 잘 된다. 깍두기 전문장이 됐다. 생물 그곳에서만 사면, 전문적이 그 깍두기, 아쪽은 깍두기가 있어요. 이쪽은 김치가 맛있어요. 저쪽은 청강무가 맛있어요. 이렇게 슬림한데. 저쪽은 마른 안주, 마른 안치 있어요 요즘은 전문성을 앞보는 게있습니다한 가지만 제가 체크를 하죠. 중국집 같은 데는 아니고, 중화역집 같은 데는. 짬뽕집. 이쪽은 짬뽕 맛있어요. 이쪽은 짜장면이 맛있어요. 이쪽은 탕수육이 맛있어요. 전뽕만 음, 맛있게 해도 네, 괜찮습니다. 술, 뭐, 대신 이렇게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이죠. 사과 그렇게 지천되는 스트라이크 드림 사과 컨설턴트 하나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도전해보시고 저의 네. 십시오 이렇게, 이런사가같은 선진국, 이동을 선진국, 을 선진국, 이니다 선진국, 이동국이이동 이동을 선진국, 이동를이을을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그리티브나또신명을고 내리시는 거 미국 같은 거땅큰거큰 큰 국가 같은 거 이런 데 있는 거죠. 치킨형 물집? 치킨형 물들 우만가공하고고 오늘은 마스막 오늘은 마스막오 마지막에, 오에서늘은마지오늘 레인웰치 에오은 신명사 시커싱 형가우 리가, 내치 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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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음, 조지 월크업, 구시, 레지던트입니다 네. 매우 좋은 궁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히 좋은 부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말이죠. 어, 이미 성장기에서부터 말이죠. 조지 월크업, 프레지던트입니다. 네. 가문과, 어, 네. 로레인 멸치, 구시, 포스트 레븐이, 가문이 이미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과 같이, 매우, 매우 좋은 애정인것 궁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애정인것 궁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요 누가 매일 열치렇게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보게 되면요. 90분의 가문처럼 마치 대통령님의 가문처럼 품이 있는 최고의 명문 가문임을 알수 있습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말이죠. 간단한 음, 한눈의 깊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성룡하게 사람을 이렇게 해속됩 우리 감염은 최고의 감염을 열려야 하십니다. 후대에서도 우리 가염에서 국민은 최고의 정치다. 최고의 정치다.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가 레인이치 없이 레인이얼치에서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영문 성명학에서 말이죠, 이미 그렇게 나타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말이죠, 로라레인 웰치부시웰치브사웰치성명학치도아웰치 배가 되었브시 웰치브시 웰치브시 웰치 모든 것을 성취하고브시 웰치브시 웰 모았던 것처럼 3호봉 아까 4호봉 아까지영게 계측해 주 가정을 위해서 축조한다. 명석한 자녀들을 번생시키고 언제는행복한라 음. 로라레인 웰치브시 레이디 포스트님, 학버님과 할아버님께서 음, 장명을 하신, 시신의으로해석됩다리치쿠시 메이드 퍼스트레이드는 퍼스트이드는 학문이 매우 출중한 특징, 학자 출신으로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고 대단한 이이 있으신 분으로 나타 마치 말이죠. 어, 대한민국 코리아의 바둑이나 체스의 고수이시고요. 청문학과 어, 과학의 깊으시 출중한학문지 가지신 분이 장명을 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단히 음, 대단히 성세하게 못하는데요. 음. 동명에서의 서예를 말이죠. 서예, 서예 서예 서예를 쓰시는데 굉장히 연필 같은 거 있죠. 굉장히 연필 같은 분이 있죠. 굉장히 섬세하고 그림에도 재미가 있고 그림에도 재미가 깊으도 말이죠. 귀도 기분이 은어나지 귀신은 귀요이 귀신은 귀신은 귀신은 귀신은 귀신은 귀은 귀신은 귀신은 귀신이 귀신은 귀신은 귀신은 귀신은 귀신은 귀신은 귀신은 귀신은 귀신은 귀신은 귀 사주점성들에서는 오늘은 월요일에 물을 취해 스트데이 살바오버마스라는 점성술입니다. 다른 점성술보다는 사주점성술이 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주점성술의 점괴가 거의 첨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점성술에서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정치 권력에 대해 승진한 걸, 좋은, 고급스러운 감정에서 탄생하였습니다. 거대한 재산과 재물, 마치 빈모을연상케는 거대한 기둥이 갖추고 있는 것과 일체. 앞으로도 말이죠. 음, 오늘의 멸치 역시 훌쩍해야 되는데, 가정의 가문해서는 하고, 거대한 재산과 재물이, 응, 없을 땐, 소주이지. 좋은 사랑을 받고, 신화가 절란다. 이스 허버트 월크부 씨, 영면하신 게 없나? 삼인과, 영면하셔서 말이죠. 가장 밝은 좋은 곳을 가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음, 그렇게 창수용을카드전수에서사주전수에서 음, 가장 밝은 가장 좋은 곳을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자녀들이 봄에 같은 시기에 도움이 되는 건 그러니까 말이죠 손지가 그곳시 표현이 된것 같아요 몇칠 곳이 렇게 때문에 자녀들이 계시죠 자녀들시이 제나 곳이 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고 그데 필요한 자녀들이 봄에 같은 시기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지만 미래의 미국의 백악관주이될 가장 창재성이 있는, 뛰어난 명이을 만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말이죠. 전국의 음, 표시, 예전에 말이죠. 이런 음, 일을 음, 나타났다고 들었죠? 지금도 그렇게 나타나요. 우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레면안요 이렇게 그렇구나. 그렇구나. 선택된, 선택된 그 이렇게 하면 안이죠게바오안마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자녀의 기운이렇하게요 이렇게 하이렇 유라다의 멸치고시, 호스트레니지시신 제나부신, 바바부시 기운 강하게 나타나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할수 있고요. 천재성의 좋은 하을로 탄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니다리신 남의신, 이 네. 탈의신, 뇌, 탈의신, 뇌, 떠나가자 잃어버린 시각이 제수있습니다 이란면은 말이죠. 제대로 그 옷이 대각관을 붙이는 모습니다 이제 계속 좋은 대각관을 주인이 갈수있제지죠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을 얻는 사랑을했습니까 천재적인 것입 뛰어난 아들을 통해 사랑을 얻습니다. 근데 좋은 경기에는 천재적인 것습니다 노랄의 멸치스 있어야 합니다. 질문이 화합의 예신입니다 화합과 축제, 환이 기쁨. 어떤 일이든지 생사시킬수 있는 일이 있고, 성취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운이 있습니다. 별의 신, 별 세계의 신, 초재한적 존재들과 의미조와 이곳에 다가수 있었던 소스의 행위들 하고 있는 세속적 나고 는것입 영원 돌멸, 성함을 할는 멸치고 시은 것입니다. 멸치고 시은것 좋은 소식이 기를 기다립니다. 오이 멸치고 시은것입니과 결혼을 할수있습수 있습니다. 문화레인 치고시 코스트레드입니다. 미국 국가에서도 큰 인정을 받습니다. 문화레인 치고시 코스트레드입니다. 가정에 한해 동안에는 큰 재산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문화레인 치고시 코스트레드입니다. 바이올리더 말이죠 100%로 말이죠매우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애정 운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조의 커버 시위 대통령과 노랄엘을 지프시프트 라이브 애정과 운 궁합이 최고로 잘맞을 가지고 있는 공안입니다 노랄엘을 지프시프트 라이브의 계절 공과 이름이 가장 좋은 가장 잘 맞는 세상의 계절입니다 건강 운동 말이죠 굉장히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서 말이죠 공방을 관리하시기 굉장히 미래의 예견은 말이죠. 전자의 말씀드렸다시피 제주역 크루시 포스프지던트레인과 뭐가 왜멸치시뭐 드라이든가? 후대에 굉장히 대단한 거대한 크물이탄생이니다 제주역 크루시 포스트레 프레지던트레인과, 로라, 그레, 월치, 우시, 테스트에 명는 성막과 사우디전도를 나타내시라.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사바불 테스트에 컬럼 밑에 가시면 몸으 말이죠 어, 미국 애플사의 위대한 창업주 스티브 잡스에게 영혼을 찾아나선 것 거대한 빛플러토스오라는 것을 스티브 잡스 쓰여 옵니이회 거대한 회이자 스타일라이트션 붐인이 말이죠 어린 시절 혼자서 연구 개발을 해온 분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도심 용수. 도심 용수는 천능력을연구시발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스타라이트 중 분위기 말이죠. 여러 날에 걸쳐서 랩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이날, 아, 저는 말이죠. 그렇게 수행을 하던 중이죠트레 수행을 하던 중이에요. 그런 말인 것 같은 거죠. 문화 초전적인 현상의 메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그잘 연구를 기한다는면 해석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스토리에 등등등등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거 음, 어디에서 응원하는고 싶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 그래서 말이죠. 죽은 자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지 사후세계에 아, 존재하는 게 가장 고민해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존재하는 것을 한번 매파로 찾아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말이죠. 음, 가장 먼저 스텔라이프전 분인 새어 본내는 말이죠. 2011년 10월 5일 1년 56일 세상을 빕니다. 애플사의 비교한 정왔죠 위대한 정보처 스티븐 잡스이로 이러면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이서 스타렉트는 발산된 발산된 네팔를 그기운이 스티브 잡스 쇼으로 찾아오고 왔습니다. 그 뇌파의 화장은 말이죠. 그 뇌파가 명 그러니까 말이죠. 일반 분들은 그파가 발산된다고 하더라도 잘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러한 수행을 오랜 동안 한단해가지고할수 있습니다. 어딩가로 말이죠. 흰 빛이 생에 대해서 스티브 잡스 선을 찾았습니다. 그러한, 이, 파의 발산과, 표정을 인상 어디에서 내고 있냐 음. 선을 생각하보 네파는 뭐 음. 말이죠. 음. 스텔라리티즌을 기에 음. 네파에서 일써한번 빛이 아 방석보다도 음. 비교할 수없종 정도로 다른 속도 계속해서 무게한 의조량이 나갑니다. 세상을 떠나가는 스티디잡없시는 기운을 영혼을 세우 스티디가 없시수니다 그리고 30분에서 40분 정도 시간이 진행되겠습니다 차를 계속 밟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불덩이를 따라가면 어떻게 봤어요? 그 불덩이가 따라갔는데요. 그 불덩이가 뭔지 는르겠요 바로 2011년 10월 에일생활죠그 피부 자극서 세우에 세 음. 맥출세에 위대한 창업주 스티블렉스에 세우 신기한 풍경을 세우로 굉장히 빠르게 날아갔어요. 계속 날아갔어요. 어떤 빛에 빨려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말이죠. 스티브 잭스 세워가 2011년 10월 5일 세상에 떠나지 습니까그 이후에 내가 2012년, 2012년 겨울쯤에 그렇게 좌석으로 스틸로 잭스 세워를 쏘고 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1년이 넘죠. 1년이 넘은 시간동안 영혼은 계속해서 어한빛을 따라간다는 이 일을 계속해서 계속했다는 것죠 2년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를 로날아가는거죠 빨려들어 그 옆에 빨려들어 그 빛을 그렇게 날아가고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니다 우린 피치를 거대 거대한 그대한 거대한 거대한 거대한 거대한 거대한 거대한 거대한 거대한 거대한 거대한 거대한 거대한 거대한 대한한 시도 지거 거대한 거대한 거대한 거대한 거대 스타일한테 전, 오이크을지 수, 라이트는, 어느 순간부터, 그쁘지그게 있어요. 신비한수로을 따라서, 그리고 어느 순간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이었어요. 그, 플라트 솔로 안 해볼라죠. 원초적 태양광에, 원초적 태양 소형 같은 엄청난 태양이었 생긴 황성 엄청난 황성으로 보이는 거대한 불덩이 황성의 빛 속으로 이죠 아이폰에서 연대한 차량 중스테이드 셔츠, 썬 레버, 백맨이, 냉열이 불진한 속도를 그대로 빨려 들었습니다. 거침없이 빨리 들어오세 그런데 말이죠. 스텔라이트는국민 말이죠. 서버하고 계속해서 이말죠그 거대한 프로테스마 레드라이그고 최적 향상에 거대한 그 붉은 분석을 올려 들어가게 해 자에게는 굉장히 좋 자체 사는 신비한 수물물에 바로 올리습니다 빨려들어가는 것으로 말이죠 어쩌면 말이죠 이러한 상상으로 음. 처음의 세계가 아예. 분리된 영혼 음, 상상력이 합쳐진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아, 세가지다 맞다고 할수 있어요 세 중에 아무것도 없나 아무것도 없나요 그래서 애플에서 유대한 창업중 스티블레스 신비한 수동물이 떨려들고 아예 맥파에서 소울아이팅 3가지가 됐습니 오히려 말이죠 후띠안 푸시심 음, 음, 이렇게 아쉽게 도 그러한 목소리는 보시면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스타일, 쉽게 되는 거죠. 음악적으로 느껴시 그렇지만 미래 신시는 거죠. 스타일라이트처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 아쉽지만 너의 능력으로는 역사는 한개다그 이상은 신의 영역에는 아직 줄고 있었다. 그런 메시지를 낳게 보여주는 것 이그 말이죠, 그 거대한, 그렇게 쓰여그 되거든요. 우 태양을 보면, 스타이트가 보면, 안 돼, 그렇게 붙였을 때가 그죠 거대한 꿈꾸실데요. 숨이 막혀서, 신이모게 오실 그만같 또한, 거대한 꿈꾸실데요.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이 기억을 못했던 것이죠. 나의 존재가 너무 작고 미약해진다. 그 신의 영역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고요. 나의 존재도 찾을 수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내 심장. 심장이 고소합니다. 만약 스티브 잡스 세월의 소글보를 따라서 갈수 있었더라도 말이죠. 어쩌만 나의 영혼은 말이죠. 나의 육체일 땐. 나의 육체 이로리을사망없었던부분에다 그가 또 술난다, 거대한 원초적 태양성을 보고대한 훌덩어리, 훌성의 훌덩어리, 그대한 대한훌한 훌덩어리, 그대한 훌덩어리, 그는한훌덩어한어리그한 무령을 만나게 되고 실제 귀신을 만나고 원룸에 담아서 감하고 부탁을 타고다 굉장히 많습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이죠. 초신문술연 영국이 발언면서 그런 모든 공포심에도 이겨냈습니다 그냥 거대한 헤드시이니다최성이 병원 드라에서를바시면지지 경호할 때는 12월 47일 12월 47일 1말월 47일 12월 47일 12월 이 pull that you t v shows, 신 v shows, TV shows, TV shows, TV shows, TV 마 h o w s TV shows, TV shows, TV shows, t 회사만큼 다른 이름을 주명한 것입니다. 그는 항상 해 놓았습니다. 지금 항상 제하는 회의사는 하나의 별이 그앞그부하나에게의 대별 4개그 되는 니다그거의 회의사는 지금 그의 1 0억 방향까지는 이 프라트 솔라 네골라은 초조 태양성 높에서에프의래한 창업주 스티브 지스세우 대체 말이죠 어, 스티브 찹스 세우의 품을 제네러 니다 그래서 말이죠 스타드의 능을 말이죠 바로 전자산업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능력을 전 있는 것같다그러 능력으로 아, 이제 현재는 스텔라이트는 대한민국 을넘어전 세계에서 전자산업 개발을 알게 된 가장 잘해낸 개발 아이디어 개발 코엑터입니다 애플사의 위대한 창업 스티브이 자아가완료그 허위자 그쓰여 지금까지 관측된 우주에서 가장 멀리 있는 천체이기 때문에 초기 우주가빅 땡에 의해서 탄생된 가장 강력한 집을 니다 멀리서 별 하나처럼 나타나는 것들은 전체, 이 보다 수백 대 위협도가 연결되어 있는 위주의 회사, 위주의 회사 위의 거대한 회사를 통과할 수 있는 신다 10억 년 동안 뛰어들 수 있다고 플라트 솔라 네블랙 거대한 원초적 태양, 는것입니 거대한 빗속으로 빨래드립니다. FJ 2.5초 스티브젝트 세 사바 브로케스팅 세워됩되다 본인이 가장 멀리까지 되는 것입니다. 이자의스티브젝세니다 현재, 지구상의 최무가 발략한 것이죠 인간만한 혼자, 사바 브로케스타스트는두단한 눈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눈이 건 말이죠. 그게 그, 뒤부터는 말이죠. 죽은 자의 영혼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정말로, 천도되었는데, 아니면 흑천에서 떠드는 자를 가르치게 되었다고 하시오 그리고 산물에 또다니는현물이볼수 있는 제 3연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흑천에서 떠드는 영화를 볼수 있었고 달금 하늘을 천도해 주시는 분들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공식주의 주제가 깨달았죠. 불교 사찰에서 하는 천도자가 어찌해서 꼭필요한지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주인들 내사 상태 있는 풍자와 아니더라도 하나명하게 말할 수있었니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기로 소통할 수 있었어요. 인간이 사황하는영에서부터영원에끼어되어서치료하 확실하게 할수 있습니다. 불교 사상, 윤회와, 성립 생생에서도 이치에 있는 것생각으있습니다 불교 사상을, 불교 음,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대의 말씀을, 자,를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내가 한 말이죠. 자신의 기억을 대찾는 능력해버리죠. 그한다면영업로변하할수 있습니다. 는에서 거대한 케이사, 플트 술라, 내블라, 브레이드, 에서리유한 창업적, 케이사, 웨이 컬러, 사과고